갈 거예요. 저, 저희 저 회사에서 투자한 트리피토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자들한테 할인 쿠폰을 주셔서 그냥 냅다 그냥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요거는 아호르 스튜디오에서 보내주신 가방이에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고 님, 아홀루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우르는 당신의 옷장에 쓰면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과 어치할수 있는 상품 제품을 선보입니다. 요 가방은 조이 마차라는 컬러고 광택의 크링크 이펙트를 더한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제작됐. 라라란탄. 요런 가방이에요. 짜잔. 예쁘죠? 오 진짜 여기 광택이 있는데 여기 좀 이런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있어요.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작아서 여기에는 딱 카메라, 뭐 쿠션, 틴트, 립스틱 이 정도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에 약간 두꺼운 아우터에 많은 짐을 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나갈 때 이렇게 들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좀 주름이 자세히 보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봤는데 이렇게 좀잔 주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게 매면 멜수록 자연스럽게 좀 주름이 더 생겨서 더 예쁠 것 같아요. 가방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지퍼가 있어서 가벼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작은 가방에 수납 공간이 너무 많으면 짐이 오히려 많이 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저는 아주 만족이에요. 예쁘게 <목소리> 여러분 산도를 먹으러 왔어요. 이거는 매운 거고 이거는 일반 산도예요. <목소리> 여러분 밥 먹고 부동산을 가고 있습니다 떨려요 지금 아! 여러분 부동산 세곳을 다녀왔어요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데 주인들이 그냥 실거주로는 안 내놓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별로 매물 별로 없었어요 단풍이 엄청 예쁘게 들었어요 진짜 가을이 왔나봐요 여러분! 방에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 코트를 걸어놨고 샤워가운도 있고 신발 이렇게 잘 벗어놨고요. 여기는 심플한 화장실이고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되어 있는데 일회용품! 안 쓰려고 하고 있어서 칫솔이랑 치약은 따로 비치가 안 되어 있대요. 그래서 그거는 여기 1층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직접 사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커피포트 있고 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아까 점심 먹던 거 포장해온 거랑 제가 와인을 한병 가져와가지고 와인도 여기 있습니다. 여기는 냉장고. 오, 요게 침대고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 TV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. 아 원래 여기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수영장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한 건데 제가 지금 수영을 할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서 너무 슬프네요.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테이블,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. 여기 노트북, 여기다가 놓고 충전기 꽂아서 일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비페라는게요거구나 음, 근데 차, 이마트 앞에 발렛 해주셨다고 안 했나? 응. 음.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왜 거기 세우셨지? 그럼 나도 그냥 가방 안 들고 갈게. 음. 여러분 저희는 1층에 가보기로 했어요 좀 뭐가 있는지 구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산책을 나왔는데 진짜 억새가 예쁘게 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야! 여기일 것 같아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저희는 호텔 1층에 있는 일린 카페에 왔고 여기서 저는 엄청 오랜만에 저 이력서를 좀 업데이트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커피 바닐라고 이거는 블랙퍼스트 밀크티였던 것같아여안요 이만줬 <웃음> 지금 이게 끝이야 <웃음> 나도 틀만 줬고 <좋고> 거의 <웃음> 아 오늘 편집하려고 했는데 <웃음> 여러분 편집은 하나도 못하고 저 그냥 간만에 이력서를 좀 업데이트를 했답니다 근데 다는 못했어요 아 네,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. 혹시 TV 그 넷플릭스 이거 셰어링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.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은 찾아볼게요. 여러분 넷플릭스 켜기에 성공했어요. 이거 48,000원어치인데 생각보다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거 먹고 편의점에 가서 뭘 먹든 또 다른 걸 시키든 하려고요. 그레이 이 그레이 노래 진짜 잘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되게 좋은 노래들, 사람들이 막 음원 듣고 음, 이런 것 그레이, 래 아니면 그룹이 에브리 음. 음. 자이언티가 뭔가 자기가 음원은 잘 킬링 하는데 자이언티가 만들어 준 노래로 음주. 아니, 그 아니야, 같아. 이런 그아 음. 여기 감사합니다. 여러분 육회 다 먹었는데 제가 배가 고파 가지고 편의점에 다녀왔어요. 그래서 컵라면을 둘다 먹고 싶어서 불다 하고 남으면 버리면 되니까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왜 소코가 나왔어? 아, 진짜? 쿤타 아니, 왜? 그럼 산이 안 떨어진 거예요? 아, 그러겠네. 어 짜. 짜? 진짜 치즈가 짠거 같은데. 필요합니다. 저희 마음을 매적이적인 느낌이 어서이세 됐네. 음. 괜히 염따한.. 염따올리 느낌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고맙습니다. 이게렇 여러분, 저희는 청계산 주변의 식당에 왔는데, 오, 지금 등산객들 엄청 많고, 밥도 엄청 맛있어 보여요. 채소 같은 거 나오겠지? 응. 어마어마하니. 은퇴하면 같이 난떡볶이 유튜브 할게. 이 방수차. 얘는 안 넣은 음. 것 같아. <laughs> Considering you just ingested a mega dose of stimulants. You okay? I'm sorry. 이마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이거는 기름이 폈다는 얘기죠 아 오늘 너무 이거 저거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여유는 정말 없었어요 그 오늘 미팅도 여러 개 하고 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절 메일도 여러 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을 했는데 진이 빨리네요 제가 그, 골프 레슨을 어제 아침에 신청을 해놨는데 못 갔더라고요.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, <웃음> 제가 빠진 적이 많아가지고 프로님이 이제 연락도 안 와요. 여러분 저는 골프를 치고 샤워하고 왔고 이제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져가지고 후드티를 꺼내 입었어요 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워 개인적으로는 아니